반갑습니다.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밤이에요. 어, 오늘도 집인데요. 사실은 어, 지난 목요일 부경대 어, 그 대학원의 세무관리학과 제가 석사과정에 이제 3학기째 어,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어, 그날 이제 그 한 과목을 마지막 그때 이제 또 종강 수업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오랜만에 갔었어요. 근데 동기분 중에 한 분이 코로나 확진이 나와가지고 같은 공간에 다 마스크 쓰고 뚝뚝뚝 뛰어 앉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어, 6월 10일부터 2주 동안 24일 12시 까지 저보고 집에서 강제 휴가를 취하래요 국가에서 <웃음> 검사했더니 바로 다 음성이 나왔고요 아무 그거 없는데도 어, 밖에 못 나가래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덕분에도 어, 휴가를 즐기면서 유튜브를 찍어 봅니다 어, 집에 있다 보니까 사무실에서는 사무실에 있던 일만 하면 됐기 때문에 집에 일을 신경을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이렇게 집에 있으니까 먼지 뽀얀 것도 눈에 보이고요. 뭐 온갖 거를 일들이 눈에 보여요. 사무실 일 그대로 플러스 어, 컴퓨터에 어차피 업무를 깔아놨기 때문에 다 그대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플러스 집안일까지 그러다가 밤에 잠이 안 와서 아랫게는 거실에 있는 가구들을 좀 배치를 바꿨어요. 어, 집이 횡하게 있던 거를, 이쪽 벽에 있던 가구를 저쪽으로 좀 옮겨놓고, 또 이런 일들도 제가 하고 있네요. 어, 실로 몇년 만에 집에 있는 가구 자리도 배축, 바꾸고, 집에 일을 한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한가목 기말고사 마치고, 어,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느긋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컴퓨터를, 자료들을 들여다 봤더니, 어, 반가운 기사가, 어, 오늘 국회 이제 그 상임위에서 통과된 내용이, 어, 공공주택특별법 어, 이사 대책 그 후속 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게 있어요. 어, 그 동안 전포상구역처럼 사는 단감사구역처럼 이런 데가 어,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 공공 그런 재개발이나 복합 뭐 도심 그 공공주택 복합사업직으로 예정이 돼 가지고 어 재산권이 묶인다고 난리가 났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 원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로 뭐 국회 에 진정도 하고 팩스도 넣고 전화도 하고 구청에 찾아가서 데모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어필을 했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국회에서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개인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걸 알고. 어, 또그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여야가 합의가 된 모양이에요 그 내용 올라온 걸 잠시 다뤄보겠습니다 이사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새로운 주택공급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요게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여기를 통과를 했어요 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6개월 이내에 이건 예정지구로 지정이 된 지입니다. 예정지구는 10% 동의가 있어야 그동안 또 지정이 되는 거였잖아요. 어, 후보지를 발표를 하고 후보지가 되고 나면 주민들의 동의율을 최소 10% 정도를 거두면 어, 이때부터 예정지구가 돼요. 예정지구로부터 원래는 1년 안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이제 그 공공사업지역으로 확정이 되는데 원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뭐 나라에서 원한다 해서 그 안에 있는 원주민들이 다 원한다고 라할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도 반대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꾸 공공으로 지정하면 갑자기 거기에 막 투자자들이 쏠려 들어가서 집값이 오히려 뭐몇 프로 이상 오르면 너거 들어왔지? 내 공공을 뺄 거야. 이러면서 공공을 해지를 해준다고 라 했는데 그거 정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재산권 침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을 지정했다? 우리 안 할래요. 해지할 거예요. 하는 거를 요거를 원하는 걸 넣어주면 해지하도록 해주세요를 요구를 끊임없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6개월 이네 1년의 세월을 뭐 한다 낭비를 합니까, 그죠? 6개월 안에 주민이 절반 정도, 50% 이상, 그냥 애정 지구 우리 안 할래요. 우리하고 상관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해제해주는 걸로, 이게 상임위를 통과를 한 거예요. 뭐, 아직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는 있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어, 여기 보면, 국회 교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어, 여기서 18일, 오늘 전체 회의를 열었어요. 국회 방송에 오늘 생중계를 하더군요. 어, 여기서 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 법등 이사 대책 관련 법안을 이제 개정안을 오늘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 통과된 법안에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건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 관수법 등총 무려 일곱 개의 법이 오늘 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했네요. 이들 법안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전포 3구역이나 담감 4구역은 요, 요 사업에 해당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등을 이제 도입하는 요런 내용인데 보완이 돼가 이제 도입이 된 거죠. 그 보완되는 거에 그동안 개인재산을 침해하던 부분을 많이 이제 좀 보완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예비지구가 지정된 지 1년 이내에 3분의 2 동의 이걸 받지 못하면 자동해제되는 조항이 있어요. 이건 원래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예비지구로 10% 동의만 딱받아그 예비지구가 지정이 돼도 1년 동안 주민들의 권리 행사가 당연히 제약이 되죠.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거죠. 공공이 되면 어, 그런 문제가 이제 있다 보니까 주민 다수가 반대를 하면 아이 내 땅에 내가 공공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근데왜너가 1년 기다리게 하노? 이거죠. 어, 그럴 경우에는 즉각 예비지구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이제 야당 의원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야당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후보지로 선정된 예시를 딱 들어놨습니다. 부산 부산 진구 전포동의 옛 전포 3구역에서 기존 민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온 주민의 반대가 극심하다며 이 왜냐 재개발을 하겠다고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을 이미 신청을 해놨어요. 구청에 전포 3구역은 주민들이 동의서를 다 걷어가지고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이게 신청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여기를 그냥 공공폭합재개발을 어찌하 해볼래 너거를 후보지에 넣었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주민들이 전부 삼의 주민들의 민도를 뭐 관에서 하자 하면 홀랑홀랑하게 어, 뭐 따라오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 어, 반대가 극심하다며 이들 지역과 같이 주민 반대가 강한 곳은 사업에서 적각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이렇게 밝혔죠. 이에 국토교통부와 여당은 국토교통부와 여당은 예정지구 지정 6개월 내에 원래는 즉각 이제 그 동의서에 면 해제해라 이랬더니 6개월 내에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어 해제하는 조항을 제시했고 야당도 동의했다. 6개월 안에 어쨌거나 50% 해제 동의서를 내야 된다는 거죠. 선포사함은 이미 뭐 이다 근접하도록 거둬져 있습니다. 해제 동의서가. 어 이렇게 내야 이제 어 한다는 거예요. 야당도 동의를 했네요. 어 노영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곳은 후보지일 뿐 사실은 지정된 게 아니에요. 예비직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에요. 아니어서, 현재로는 주민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없죠. 지금 현재는. 없는데 후보지인데, 확실하게 후보지에도 빠진 게 아니니까, 살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냐고, 예. 그러면 자동으로, 뭐, 권리가 제한이 되는 거죠. 그죠? 어, 그, 리고 그동안은, 뜻, 법대로만 하면, 후보지일 뿐이지, 예비직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서, 주민의 권리는 제한되는 것이 없고, 국토부 장관은 그렇게 답변을 했네요. 후보지로 선정이 됐으나 주민의 반대가 많은 곳은 예비지구 지정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토부 장관이. 한입에 두말 하시지는 않겠죠. 그 법안 심사 과정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우선 공급권 제한 규정이 완화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웃음> 개정안은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서,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 청산을 받도록 했으나 국회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있잖아요. 공공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는 투기수요가 막 들어가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갑니다. 공공이 지정되면. 있는 사람도 못팔아안 달이 나고 그안 들어간 사람은 살안 갑니다. 공공이 지정되면. 뭔 투기 수요가 유입이 됩니까? 유입이 안 되지. 공공 지정이 되면. 이게 벌써 갭이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어, 현금 청산이 아까 된다고 했죠. 어, 근데 국회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아마 29일날 일정이 있는 걸로 들었어요. 요 의결일까지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허니 잔금을 치거나 등기 접수를 하거나 원래 이둘중 빠른 날이 원래는 취득일이에요. 그죠? 빠른 날이. 그럼 여기는 이둘중 그러니까 취득기준일을 적어놓은 게 아니고 그냥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경우로 해놨습니다. 그럼 잔금을 빨리 치는 거 소용없네요. 등기 접수부터 해야 된다 소리입니다. 등기 접수를 마치는 경우까지 우선 공급권은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수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그동안 뭐 내가 사는 그구역은 절대 공공이 될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투자를 해놨던 사람들도 아유 정부가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주민들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여기를 또 너거를 공공해 여기도 공공해 여기도 공공해볼까 이렇게 할까봐 아예 그냥 잔금을 2 8일까지 등기 접수하려고 잔금을 땡기는 게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뭔 이런 또 난리들이 나도록 만드나 말입니다. 공공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건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시각 차이가 크죠. 세상 건 묶이는 걸 누가 좋아하라 하겠습니까.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음. 오늘 며칠째 장마처럼 계속 흐린 날씨네요. 비도 오고. 어, 집에 이렇게 있지만, 음, 부동산 이거 중개를 한다는 일이 집에서도 일을 할수 있어서 참 좋으네요. <웃음> 전화로 다 상담을 할수 있고, 오히려 뭐 집에 일해가면서 편안하고 좋습니다. <웃음> 밤 2시에 뭐집 가구 배치를 다 바꿀 수 있지를 않나. <웃음> 어, 뭐 낮에 점심 때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요. 어, 정부에서 거의 뭐 전투식량 수준의 뭐 햇반, 그 다음에 뭐 곰탕, 뭐, 또, 뭐더라, 참치, 뭐, 스팸, 뭐, 카레, 3분 카레, 뭐, 3분 짜장, 이런 걸한 박스를 보내왔어요. 전투식량 먹으면서 행복하게 잘 있습니다. 전화가 또 왔네요. 감사합니다.